솔직하게 말해봐. 예비일보이는 청할까봐 화난 거니? <목소리> 아, 죽고 배고파. 찌즈버거 사주세요. 배우야 어, 엄마 곧 있으면 수업 시작이야 이따 전화할게 저희 엄마가 극성이셔서요 너꼭 이번엔 잘해야 된다 알았어 이번엔 끝까지 버텨볼게 얼른 들어가 이번엔 잘해볼거예요 시험우가 될겁니다 아비오! 아... 아비오 소리 왜 이렇게 했네 와. 사실 춤연습한거예요 아이솔레이션 나는말이야 오빠, 언제 TV에 나와? 어? 어... 이번 학원만 잘 다니면 돼 조금만 기다려봐 정말? 내 친구들한테 오빠 용기 안 하고 자랑했단 말이야 이번에 꼭 약속 지켜야 돼 알았어 이번에 꼭 약속 지킬게 알겠지? 응 나는 말이야 네가 선생인 줄 알아? 나도 너네들처럼 배우러 왔어 자 조용조용! 조용. 너희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원은 장중건어유 김구은, 유어인 등 대형 스타들을 배출했다. 첫 번째 수업은 너희들의 그 형편없는 발음과 목소리를 아주 훌륭하게 고쳐주는 수업이다. 지금부터 녹음실로 이동! <웃음>